지금은 여자가 안 보이는데 내년 오면 여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숨겨둔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자가 안 보이진 않습니다 내가 봐서는 한다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는 팀 사주를 부탁드릴 건데요 후에 재격은 어떻게 보세요? 내가 봐서는 한다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멤버들일까요? 원우씨 이 친구가 3년 후에 가서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3년 걔가 끝났으니까 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주춤이에요 두세 명 정도가 이동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현재 그렇게 누구라고는 지금은 안 보여요 저는요 근데 세븐틴을 좀 좌우하시는 분이 키가 별로 크지 않은 여자분이 아까부터 하나 보였거든요 그리고 남자분 여자분이 한분 보였는데 여자분이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여서 능력이 똑똑한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팀은 잘 만들어진 팀이에요 제가 맞아요, 봤을 때는 맞아요. 조직원들이 아주 좋은 방탄 못지않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팀으로 보여서 좀잘 갔으면 좋겠네요 방탄 얘기 나온 김에 방탄소년단이 제 미국에서 음, 대박 쳤잖아요 세븐틴도 이제 영역을 음. 미국에서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음. 세븐틴이 미국에서도 성공할 음. 수 있을까요? 한 번은 힘들 것 같아요 음. 한 번은 힘들어요 힘들과몇번 정도 음.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내년 후년에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탄소년단 만큼의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번은 나긴 나죠 저는 이 팀은 가능성이 많은 팀으로 보여요 그렇죠 네. 제가 보기에도 충분한 음. 게 실력이 절대 어디 가서 아주, 꿀리지 어, 않거든요 멤버 들이 어. 정말 좋은 멤버들이 네. 보였어요. 국내에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팀은 팀이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잘나간다 해서 해외로 나간다고 해서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. 거기에 있는 그팬들이 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멤버들의 70% 정도가 외국하고 인연이 있는 사주예요. 8명, 9명 정도 되는 사주가 외국하고 다 인연이 닿는 사주라 저는 외국에서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. 지금 멤버가 보시다시피 많잖아요 13명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연애를 당연히 하고 있는 당연히 멤버가 있지, 있지 않을까요? 의외로 S급 조짐을 하고 있는데 사고칠 어, 수도 아, 있어요 진짜요? 지금은 여자가 안 보이는데 내년 오면 여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한 씨도 현재는 별로 여자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조슈아 씨는 여자들이 좀 따르는 거로 보이고 준 씨도 숨겨둔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호씨 씨는 여자가 생기면 대놓고 까는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은 오, 되게 화끈한 분위 네, 네, 그래서 아마 있으면 있다고 말할 사람이에요 음. 여자가 안 보이진 않습니다 원우 씨도 여자가 있을 것 같고요 우지 씨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도겸 씨도 내년에는 여자가 좀 생기지 않을까 내년에.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버논 씨도 현재 여자한테 정신 팔려 있는 거로는 안 보이고요 진호 씨도 어. 친구가 있는 거로 보이고. 진정하게, 진정하게 서로 보이고. 막 사랑하고 막 이게 아니고 친구. 그리고 민규 씨도 지금은 없지만 여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. DA 씨도 어 여자한테는 아직은 뭐 별로 관심 없어 보이고요. 승관 씨도 욕심이 많아서 여자가 문제가 아니다 하네요. 내 년에는 해외 공연을 하나가 아니라 몇개할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면서 어느 분이 야저 친구 저기서 팀에서 좀 빼가지고 좀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손을 누가 이렇게 땡겨서 끌고 가는 거를 제가 좀 봤거든요 나쁜 게 아니에요 너나 할것 없이 잘될것 같긴 해요 세븐틴 그 13명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팬분들이 들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자년에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나세요